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움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산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옴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미 구주 예수 의지하미 심히 기쁘니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받고 영생함을 주게 모두 더욱 주소서 구주에 수지하여 구원함으로 덧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죄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힘있게 기쁘게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영생 허락 받았으니 정말 주님 그 허락받은 영생 안에서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주셔서 힘있게 능력있게 기쁘게 즐겁게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날 되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날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쁜 복음의 이름을 전하며 증거하며 정말 증인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날이 되기로 나오니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날도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빚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